안녕하세요 K군입니다. 회피형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어, 회피형 남자를 그냥 어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를 이해하려고 만들어낸 되게 예쁜 단어이긴 한데 그 단어를 사용한 남자들은요 되게 나쁜 남자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회피형 남자라는 단어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회피형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게 어떤 남자인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피형 남자처럼 또 피곤한 게 없거든요 왜냐면 연애한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서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연을 만들어 가고 싶어서 하는 건데 회피라는 단어는요 외면이란 단어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즉 회피라는 단어 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내가 피하는 것을 우리는 회피라고 할수 있죠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는 데 피하는 걸 회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하는 걸 원하는 걸 우리는 회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회피형 남자라는 건그 남자 본인이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연애에서만큼은 회피형 남자라는 단어가 인정되면 안될것 같은 아쉬움이 저는 있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누군가는 지금 나에게 마음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피하고 싶다면 그걸 끊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.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물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아직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누가 봐도 피하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회피형 남자라는 스타일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. 그러니까 회평 남자들은요.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귀기는 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바뀐 거예요. 아니면 그 남자 눈에 다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. 이 여자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얘기죠. 그러면 왜 만나고 있냐고요? 이 남자는요. 이 여자를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. 이 여자를 정리하는 게 아직은 좀 귀찮은 상태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. 또는요. 이 남자는요. 자기가 바라보건 다른 여자를 내 여자로 포섭하기 전까지는 이 여자를 정리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여성분들이 말하는 회피 형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나를 요청하기 전에, 그 남자가 원하기 전에는 내가 무언가 그남자의 요청하거나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게 되거든요. 그걸 맞춰줘 가다 보니까 회피형 남자는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계속 연애가 더 힘들게 끌려가는 상황이 될 거고 상처가 더 많아지는 게될 거란 말이에요. 연애라는 게 이렇잖아요.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가요. 누가 더 많이 다가설지 모르지만 점점 다가서요. 그래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걸 연애라고 가정했을 때회평 남자의 경우는 여자가 다가서고 있는데 남자가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이 여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른 여자들보다 더먼 길이 될 거고 이 남자는 도망가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여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라 거예요. 그리고 그회평 남자가 이 여자가 이런 길을 걸어와야 될 거고 더먼 길을 가야 될 거를 알고 있다면 놔줘야 되지 않을까요? 적어도 이 여자가 이 길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알면 미안해 하지 않을까요?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난 회피형 남자니까 네가 이해해줘 이렇게 바란다면 이 여자분은 결국에는 지치고 힘들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다가서도 이 남자는 계속 도망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나 그런 감정들은 느끼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끌려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평남자라는 그 말들을 남자들이 악용하는 것 같고 여성분들이 너무 그렇게 믿으려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려고 쓰는 말 같아요 내 주관대로 내 연애 방식대로 그렇게 가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